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1위는 일단은 이대로 놓고 가는데 용카이도가 이때는 조금 빨리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빨리 나오진 않았지. 자 그래서 보면 일단은 저번 기준으로 해서 골드루저 1등, 공복 킹마 2등, 호주키 오뎅 3등, 사왕 샹크스가 4등, 검수가 5등 그리고 6위가 그리고 우리 드레스로자 루피, 7위 레일리, 8위 CP0루치, 9위 불사보, 10위 드레스로자 조로, 시, 드조로, 11위 신로 12위 신행코까지자 일단은 여러분 거프가 여기서 이제 들어갈 건데 일단 거프, 영거프가 흰수염 카운터잖아요. 아 흰수염을 한다. 골드로저 카운터잖아요. 일단은, 거프를 몇 위에 넣어야 할까요? 이걸 먼저 조금, 정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직 거프를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난 로저가 없어가지고, 거프가, 3이나 4위 정도의 인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레일리랑 검, 이제, 레일리랑 흰수염이 약간 호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조금 정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셔도 좋아요. 아, 근데 방어로는 검수보다 낫다는 편, 파... 아, 바... 스킬도 내가 봤을 때 애매해. 난 6위에 영웅 거프요. 그리고 CP0 제 루치보다 흰수염을 못할 수도 있다. 연성기 흰수염.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게요. 오뎅이 패키로나하고 흰수염이랑 거프가 초패케여야 맞긴 한데. 그렇지. 그게 원래 사실은 맞는 건데. 이걸 안보는거.. 원작을 안보일까 원작을 안보는걸까? 과연 이 반다이 넣고 친구들은 원피스 원작 안보나? 어휴.. 이때 진짜 흰수염이 진짜.. 그 로저 다음으로 해적왕에 가까운 남자인데.. 자 여러분들 일단 저는 영웅거프를 6위에 넣고 그리고 흰수염을.. 전성기 흰수염을 9위에 넣었어요 9위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봐.. 자.. 몇몇 선장캐 한정 카운터는 맞는데 신샹 검수 c p 대로 이상인 느낌은 좀 없다 거프 유저로서 신샹보다는 쓸만하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초패키 밑에 영웅거프 냅도 이제 놓고 그러면 전성기 인수염은 몇 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성기 인수염은 몇 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초보자 입장에선 전환이 스턴 걸고 팀 딜러들이 딜러워주면 돼서 거프보단 쓰기 편하던데요 어허... 이제 슬슬 또 갈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거프가 그렇게 좋나요? 초보자가 쓰기 거프는 별로 아 애매하네 부장인는 루치보다 평타가 느려서 전성기인 수염이 안된다는 것 같고 드주로 아, 아쉬워 아 오늘 오늘 이거 랭킹 매기 진짜 힘들다. 내가 봤을 때 거프가 검수보다도 성능이 안 나와. 거프가 검수 스킬을 무시할 수가 없어. 스킬 범위를. 그럼 분사부보다 드조루가 높나? 일단은 기존의 1위에서 5위 밑에 영웅거프를 놓고, 영웅거프가 어쨌든 어느 정도 선장 캐릭터한테는 카운터를 줄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일단은 놓고, 그리고 밑으로 내렸을 때, 드레스 루저 루피 그니까 러 로피하고 레일리하고 CP0 루치를 놓고 봤을때 전성기 인수염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일단은 부장이 말로는 전성기 인수염의 평타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CP0 루치보다 성능이 좀 떨어진다 어, 라는 이야기고 불사보 보다는 이제 또드조로가 좋다 어, 이게 또 맞는 말 같아요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해볼게요 요즘 드조로가 많이 보인대요 그러면, 드조로랑 전성기 흰수염을 왔을 때는 어떨까요? 흰수염 드조로는? 자, 흰수염 드조로 어때요? 흰수염 드조로. 네. 흰수염 드조로 한번 비교 갈게요. 흰수염 드조로. 흰수염 드조로 비교합니다. 오. 드조로가 낫다. 어너구리 반가워. 우리 민우튜브 반가워. 드조로랑 흰수염. 드조로가 낫다? 와, 근데 의견은 두조로가 많고 일단은 흰수염이 공속이 사망뛰다 공속이 사망뛰기 때문에 딱히 유익하지 않다 라는 의견들 이좀 많네요 호호 애매하구마잉 두조로 개인적으로 못써서 흰수염이긴 하지만 흰수염은 진동이 좋은 것같더라고요호호 이게 차징 스킬이라는게 스킬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어렵다 보니까 자 흰수염 머리숨 많은거 말고 장점을 잘 모르겠다 머리숨 많은거 빼고 장점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정리가 좀 되게 많이 안되기는 하는데 그만큼 얘네가 애매하게 나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편집하기 편할 것 같아 이번엔 자 전성기 흰수염을 11 11위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드레스... 드레스로자조로가 조금 떡상하고 있는데 드레스로자조로가 그러면 레일리, c p 제로 드레스로자조로 요세개 중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좀 정해질 수 있을까요? 레일리와 c p 제로 루치와 드레스로자조로 요세개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순위를 어떻게 놓고 매겨야 될지 내가 봤을 때 요즘 그냥 여론과 그냥 느낌상으로는 CP0 루치가 레일리보다는 성능이 더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로저 나올 타이밍에 아껴놓고 용카이도우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초패캐로. 아, 너무 갔어, 너무 갔어.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흰수염이 지금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도 흰수염이니까, 여기에 그냥 전성기 흰수염을 12위에 놓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운거프와 흰수염을 포함한 3월의 하비천을 원바로 캐릭터, 탑12. 자, 1위는 골드로저예요 오늘 봤죠? 골드로저를 이길 수 있는 그팩이 없어요. 원피스의 절대강자 골드로저. 2위 공버빅만. 오늘 못 만났네. 그리고 3위 오뎅. 4위 사황 샹크스. 내가 봤을 때는 사황 샹크스 더 올려줘. 오늘, 샤... 오늘 샹크스가 좀 잘했어. 그리고 여기가 솔직키오 오늘 검수도 좀 괜찮긴 했는데. 그리고 6위에 영웅거프. 7위에 로피. 8위에 레일리, 9위에 1피제로 루치 10위에 드, 드조루 11위에 불사부, 10위에 전성기 흰수염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S티어라고 표시한 데에서 하나 여기서 두 개면 베스트고 여기서 두 개면 베스트 차선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돼야 S리그에서 할 만하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뽑기를 타이밍 좋을 때잘 해야 돼. 그러면 이만 안녕